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잘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.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한날도 주님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.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니다.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